네, 저는 내 네, 관련된다. 안녕 봉 동태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가지 기능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튼 하나로 여러가지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비상등 버튼입니다. 비상등의 사용방법이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들에게는 쉬운 조작이지만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해 비상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비상등은 말 그대로 아주 긴급할 때또 위급 상황 시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알림이나 교육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비상등을 악용해 법규를 위반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비상등의 올바른 사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해. 그래. 첫 번째, 주차를 할 때. 간혹 차량이 많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종종 후진을 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에 주차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할때 사용하게 되고 두번째 정체가 될때 대체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행을 하고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급하게 정지를 하게 될 경우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이 정체되어 서행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 악천우시,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천으로 사방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나의 위치를 알려 다른 운전자에게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할수 있도록 할때 사용하게 되고 네 번째,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현 본의 아니게 길을 잘못 들어 불가피하게 끼워들기를 하거나 앞지르기를 하거나 차선을 변경하게 될때 양보 운전자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내 마음을 표현해서 상대 운전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할때 사용하게 되고 다섯 번째, 정상적인 운행을 못할 때주행중인내 차가 문제가 발생되고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때 고속으로 달리는 곳에서는 속도와 거리감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리 주차에 지금 내 차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주어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할때 사용해야 하고 여섯 번째, 추월을 유도할 때 차선이 좁거나 편도 1차선이 곳에서 서행을 해야 할 경우이거나 초행길이라 빠르게 달릴 수 없을 때 뒤차가 편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고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 양보를 할때 사용하게 되고 일곱 번째, 정차를 할때 도로 가장자리가 흰색 실선 혹은 황색 점선처럼 정차를 하고 잠시 차에서 내려 볼일을 보게 될때 사용하게 되고 여덟 번째, 응급 상황 발생 시 본인 혹은 동승자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해서 주변 차량들의 현재 나의 응급 상황을 알리고 양보를 구하고 빠르게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몇 가지 비상등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에게타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반대로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등만 잘 활용하게 되면 모두 편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서로 배려하는 여유 있는 운 운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내용이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상금 활용법을 몰라 곤란해 하는 내 주변에 초보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는 내 가족이나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친절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